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중요 고민 연구소. 잠깐. 잠깐. 아, 잠깐. <웃음> 아, 안녕하세요, 사선님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청풍 소당입니다. 아, 청풍. 네. 네, 저의 본명은 이렇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시원한, 시원한 네, 네 시원한 바람이 지금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 에너지를 갖고 계신 소장님도 아네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요 네. 여기 수면 건강 연구소라고 하는데 네. 수면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네. 얼굴이 굉장히 편안히 보이세요. 아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네 그렇게 스스로도 아, 아, 느끼시죠? 네뭐 걱정할 데는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는 건물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겠죠. 아 네. 네. 꿀잠 TV 네. 이지선 네. 대표님 이제. 음. 러브콜을 받고, 뱅큼 네. 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숨도 주셔야 되요.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대를 네. 하고 싶은 소재는, 네. 와, 과연 우리 중년계에, 제가 이제 네. 중년고민연구소 네. 네,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중년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네. 수면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비법을 네. 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간단하게 음. 우리 소장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아 정말 네. 네. 본명이신가요? 네뭐 바람풍자는 아니고요 음. 네. 풍성할 풍자를 쓰는 아 멋지세요 황품입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거야 뭐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음. 넘어가고요 어, 아, 네. 수면, 건강 어, 수면 건강에 대해서 사실 잘 자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그렇죠.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만의이 네. 수면인데 음. 근데 어떻게 하면 잘잘 것이냐 음. 라고 하면 대부분 너몇 시간 잤니? 음. 얼마나 잤어? 양에 집중하는데 어. 그러면 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많이 드세요 네. 뭐 먹고 살 지절에는 음. 많이 먹는 게 좋은 건줄 알고 많이 먹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먹어야 하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음. 좋은 걸로. 그렇듯이 질의 두결성을 더 강조하듯이 잠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아. 너무 많이 자는 게 아니고 적당히 자면서 아주 질 높은 잠을 자야 되는데 숙면을? 그질 네. 높은 잠을 좌우하는 게 바로 목과 숨에 있다는 거죠. 아. 이 목하고 이 호흡에 음. 이 숙면의 열쇠가 있다는 네. 거는 음.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음.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았고 그렇죠? 네, 네. 목을 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이 뭐좀 불편하다 정도 생각했지 음. 그게 수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음. 너무 당연시하게 그냥 살았던 음.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목과 음. 숨이 우리 수면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방송이죠? 세련도 지나나요? <웃음>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요